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뒤돌리기 형태의 공을 칠때 이적구가 어, 앞쪽에 있든지 뒤쪽에 있든지 저 뒤에 있든지 어느 방향에서나 칠수 있는 그리고 키스도 잘 빠지고요. 볼 시스템인데 약간 기울기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디돌려치기 볼 시스템입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부터 아셔야겠죠. 자, 수구 출발 포인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습니다. 1 1는안 치니까 11까지 할게요. 자, 원쿠션 포인트. 1, 2, 3, 4, 5.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스템은 출발, 수구 출발이 1족구에 이렇게 선을 하나 가상 선을 하나 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 기류기 포인트인데 이거를 그대로 더해주시면 수구 출발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가 5가 되면 요까지 봐서 6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구 출발 포인트는 6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착 포인트 4, 반칸 5, 그 다음 반칸 6, 이렇게 한 칸에 2씩 올라갑니다. 8, 10, 12, 14, 어, 여기까지는 안칠 거니까 12까지 할게요. 자 공식은 출발 더하기 기울기, 빼기 원쿠션, 빼기 당점 하시면 도착이 나옵니다. 음. 자, 이 배치를 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출발이 수구 출발 5, 기울기를 보니까 1입니다. 5더하기 1은 6, 그리고 1족구가 반 두께를 봐야 됩니다. 1족 구를 반 두께를 보고 제가 가는 라인을 잡습니다.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략 1 정도가 되네요. 자, 601 5죠자 이렇게 봤더니 5에 걸려있네요. 이 정도 옮기면 되겠네요. 4가6이고5가6이니까자 이렇게 되면 갑과 도착 이 족구가 있는 포인트가 똑같죠? 그러면 0입니다. 자, 당점은 여기다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 시스템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시스템이죠. 자, 살리는 당점은, 자, 정중앙에서 오른쪽 완팁이 0입니다. 거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1, 2, 3, 4가 되죠. 살리는 당점, 죽이는 당점은 0에서 밑으로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시스템의 스피드는 가까운 거리는 2레일, 먼 거리는 대략 3레일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레일에서 3레일 정도의 스피드가 필요하고요. 어, 디돌루치기만큼 타격샷을 구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격샷 자, 그러면 뭐 미들 발로 정도만 나가면 되겠죠? 자, 계산값이 똑같으니 0당점 중앙에서 1팁 당점이죠? 반 두께 시타 해볼게요. 간단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탈해볼게요. 자 요번엔 요런 배치를 놔둬봤는데요. 음, 수구 출발 포인트 3 기울기 1 음, 4가 되죠. 요렇게 갈 테니까 요렇게 갈 테니까 대략 1, 1, 1을 빼주시면 되죠. 4 빼기 1은 3. 자, 3. 4에 올라면 1당점. 5에 올라면 2당점. 6에 올라면 3당점이 필요하네요. 반 두께, 3당점을 주시고, 반두께를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자, 출발이 10에 있고 기울기가 1, 11이죠. 자, 11에 제가 이렇게 갈 테니까 2를 뺍니다. 자, 그럼 9가 나오죠. 자, 6, 8, 9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1. 대략 1에서 1.5. 그 정도만 필요하겠네요. 반 두께. 자, 그러면, 반 두께로 1에서 1.5면, 8분의 3 두께는 0.5죠. 자, 8분의 2 두께는 대략 0이 됩니다. 그렇게 치셔도 됩니다. 자, 8분의 2 두께를 0 당점을 주고 한번 시탈해 볼게요. 똑같이 7시면 똑같이 7시면자 음.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만큼 당점도 주시고 필요한 만큼 두께도 줬다가 뺐다가 당점도 살렸다가 죽였다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짧은 배치 완전 죽이는 배치 한번 시타를 하고 그 다음 시타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짧은 배치 자 이번엔 이런 배치를 놔둬 봤습니다 뭐 대여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이렉트 멋지게 다이렉트도 가능하겠죠 요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출발이 10, 기울기 1, 11이죠. 제가 갈 방향 1, 자, 10 정도가 나옵니다. 자, 도착은 대략 6 정도에 있네요. 그러면 10-6, 4죠. 죽이는 당점, 4당점을 주시고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시탈 해볼게요. 죽이는 당점, 4당점을 정확하게 주시고요. 반 두께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반 두께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 때는 방금은 3레일 정도의 스피드를 올린 거죠. 가까울 때는 2레일. 더 가까울 때는 뭐 1.5 레일도 나가긴 합니다. 음 하지만 반 두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 레일 정도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두께를 얇게 보고 당점을 줄이고 하실 때는 뭐더 부드럽게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스피드는 음, 스트로크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경우에 저절로 스피드는 증가하고 그리고 속도도 줄일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조금 더 보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격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땅한 어,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립을 자, 스타트 때 그립을 느슨하게 잡다가 퓨즈 동작에 왔을 때 어, 수구를 맞는 순간이죠. 그때는 그립을 탁 잡아주시면 됩니다. 탁. 그렇게 하면 타격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자, 팁입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